지금 그러고 보니까 새해맞이 첫 휴폴풀 아니냐? 지금 이거 맞지? 근데 뭔가 왜 우아한지 모르겠어. 내가 우아해놓고 <웃음> 아, 근데 그거 하나 걱정된다. 요즘 휴폴풀이 좀 아팠거든요. 막 멀티도 되게 막 느리고 인터넷 끊기고 막 엄청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 새해가 되는데 라미는 다리를 한짝을 얻다 두고 왔니? 뒤에 붙어있어. 과거에 두고 왔네. 땡겨봐 이게 정확히 저 다리를 짚기가 좀 어려워 라미야 손을 떼봐 어? 아, 근데 이게 태어난다고. 오히려 더 나을지도? 어, 어? 다시 태어나면 어? 그냥 너는 똑같은데? 제프의 운명으로 붉은발 제프 내 다리 놔.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떼죠 근데 어, 궁금하다 오늘... 맵으로 들어갔을 때도 저 모양일까? 궁금하긴 하네. 에 그대로 놔봐 네, 네, 네, 그러면 그랬을까? 수술하지 말고. 아 그리고 뭐 <웃음> 한짝 없으면 어때? 잘만 걸어 다니 아니, 그게 뭐, 중간에나구출 뭐, 좀. 살살살살살살살살 <웃음> 살려서니들 공놀이 하려고 살려달라고. 어, 뺐다. 아니야지. 내가 어. 빼버렸다. 어, 뺐잘 뺐는데 저기 따서 와, 진짜 구경하는 거 바라이겠는데. 어, 죽으면 뭐 어떻다고요. 그냥 죽으면 되지. 아, 이걸 또 머리 파지만하기 싫네. 아, 과리머리비 또 재미의 요소 됐더니. 과리머리비요? 과리머리? 과리몰입? 과리머리? 어, 바까볼 얘기 아니지? 근데 저 과카몰리 먹고 싶어 멕시코. 그게 뭔데, 과카몰리가? 이지피지, 아... 홀리몰리, 과카몰리 그거 아니었어? 아, 보더콜리? 어? 그럼 어? 걔데? 네 글자 가수 이름 뭐였더라? 사타구니? 사타구니를 어? 가사 사타구니요?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서 사타구니를... 일본인 분이신가 봐. <웃음> 사타구니? <웃음> 사타구니상! 아, 사타구니상! 하이 사타구니상! 아 뭐야 아, 시끄러운 샤바가바나도 나도 나지 나지 나바도어야 이거 진짜 저작권 아니야? 영상 나오는데? 저작 저작권 난 로딩도 안 됐어. 이거 아이고. 로딩 안될 만해. 이거 내가 먼저 들어와서 보니까 디테일이 상당해 맵이. 한 편이 로딩 안 됐냐고? 왜 하냐고? 조선 커미냐고? 사 주소. 형수니 커미냐고? 형수니 커미. 그 형이 사준 거라. 몇년 전인데 좀돈좀 모아서 바꿔라. <웃음> 한 편이 뭐야? 아직도 로딩 안 했어? 예. 맷 깨고. 왜 거? 램 말이다. 맷 깨고. <웃음> 자 오늘은 여섯 명이서 숨바꼭질을 해볼 수 것인데요. 그 다음에 술래는 가필드로 할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 삼행시 가필드. 아, 어... <웃음> 가필드가 술래가 아니고. 어, 어, 어. 어? 투디 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 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필. 필수로 이 사람이 거론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드락사르드락사르드라사르드락사르 <웃음> <와우. 웃음> 드락사르 무슨 주문검인가 뭐뭐그 r 드라xar. 드라 x 드라xar. 드라xar. 드필드라 x 필드가 가자 필 필수 드라렇게 되면 <웃음> <웃음> 진짜 비드라너 <웃음> 야, 우리 둘은 통과 통과 우리 자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통장이 <웃음> 되는 거였어? 웃기면 되지 웃기면 형 아, 해봐 웃기면 내가 되겠네. 어시스트 해줄게 아니 근데 나 하면 또 너네 그냥 재밌어도 재미없다고 걔가 억가할 거잖아 아니, 아니 그래.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든 살릴 수 있게 어시스트 해줄게 가가 아, 가. 가라 그냥 진짜 <웃음> 말도 안 하면 뭐뭐 뭐 하라고 <웃음> 아나 할게 그러면 다시 한번 해줘 가 가자미. 와 연비 강아필 예, 필. 필, 아, 필. 필수로. 드. 그... 그...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 오랜만에 내가 쓸래 까아나 시차 정안 돼서 그래 얘들아 이해해 줘.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 지금 그래. 준비이 있을 수 그래, 있잖아. 그래 그래 그래. 안, <웃음> 안 빼라! 안 <이씨>. 빼라! <웃음> 어 여기 여기 남아 계신데? 아 <웃음> 라미야 가. 알아이 계시? 어머. <웃음> 그래. 형 살려줘. <웃음> 형 살려줘. 가. <웃음> 가. 가용 인원. 가용 인원? 가용 신박해, 신박해. 인원. 필. 가용 인원이랑 필수로. 필수 인원. 필수 인원. 드드 유럽바. 유럽바. 이게 약간 중국산 숨바꼭질 맵은 뭔가 실제로 되게 잘 숨을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물건이 뚫리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떻게 될지 아, 한편 더 우리 클라운 같은데? 아니 출발 안 했겠지? 그치? 아직 안 하긴 했는데 확 아, 그냥 출발해 버리고 싶네? 아니 니네들이 니은 니을 다시 외쳐. 이미 근데 배터보하 줄을 쓸수 없어 니 니은 니니니조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잘한다 이제. 유행어의 멍더워. 주인으로서 수정을 해주는 아름다운 흘리는 모습이다. 틀리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 <웃음> 얘들아 근데 다 숨었니? 자고다 숨? 리얼 자고다 숨. 리얼 니조랄. 니조랄. 니조랄. 니조랄. 야 이거 진짜 출발해야 된다. 어, 니은, 니은. 아 니현 니현. 아 가셔도 돼요. 갈게요. 그거 애쓴다 애써. 킴킴 <웃음> 된다 킴킴대 아 이거 아 마지막이 왜안 되지? 포기해라. 오오오오오 <웃음> 오. 어, 어, 어, 어, 어, 어. 거기서 이제 딱 놓으면서 엉덩이 비틀면 되는데. 왜안 잡고 도와주고 있어? 음. 아 진짜 들어갔네 이걸. <웃음> 아니 이게 역방향이라서 음 귀찮아 이게. 근데 이거 은근 쉬운데 연비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나 지금 기분 나쁘다. 아, 그러니까 내가 오 분만 더 달라고 그랬잖아. 오 분만 더 줬으면 늦지 않을까? 오 분만 더 주면은 변화가 응. 있어? 근데 올라가서 안 보이면, 응? 사람이 안 보이네? 이러고 여기 올라가면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시간 좀 보내겠지. 그렇게까지. <웃음> 얘 도망쳤어? 너 그릇에서 나갔냐? 너 나갔으면 진짜 나의 거대한 분노와 맞서게 될 거야. 그대로 있어. 아 그래? 그래. 얘 어. 앵두 안에 서었나 뚫리나 이거? 안, 돼, 안 돼. <웃음>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이녀석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나 보이는 사람! 저요! 아! 음. 얘네 여기 있나? 야 니네 어? 딸기 케이크 있지? 우리 어떡는데곧 잡힐 것 같다. <웃음> 빨간색 케이크? 빨간색 케이크가 근데 은근 많은데 저기 뭐 딸기 케이크 말하는 거야? 분홍색 케이크? 아니 아니 옆에 보면은 길이 있는 케이크가 있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는. 무지개 다리 말아나아 저거. 이거 무지개 길? 이거 나 아까 탔는데? 아그 위에? 아 그니까 여기가 뭐가 뚫리더라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뚫리나봐. 올라가지마. 맞제 매트야. 올라가면 안 되지. <웃음> 그 올라가면 큰일 남 미도. <웃음> 큰일 남믿어. 근데 여기 이거 크림 요거 희한하다 잘 올라가 지지가 않네 뭔가 이거 봐요 어, 다리가 어, 접혀요 그니까... 이거 봐 이거 봐왜 이래 왜 이래 다리 힘이 풀려 여기 <웃음> 여기 다리 힘이 풀려 올라가지 마라 거기 우리 없다 이거 없을 거 <웃음> 같은데 여기? 없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한 거다 와 근데 케빈님 그거 뭐야 척좋대 케빈님이 맞았었나 보네 우리가 아니라 아까 나 나한테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데? 나 스폰지역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 어 연비가 딱 지금 보고 있는 저 왼쪽에 그 테리아나 딱 올라가 있는 저 케이크 있지 않아? 그 아무도 없드나? 거기? 거기 지금 아, 케빈님이 올라가는 중. 두명 긴장하는 소리 들림 말소 급격히 말소 아예 없어짐. 나 집중해야 된다.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요, 케빈님. 아여기는데 올라오지 말아보세요. 우리 갑니다. 우리 도망가요 그러면? 집 밑에 아, 연비 대기 가. 중이다. 한편 너 왼쪽으로 와. 나 오른쪽으로 할게. 한편 아 어디 가는데? 참봐줘서 붕붕붕붕 급격히 좁아지는 <웃음> 거리? 붕붕 인코스? 인코스? 아니 이걸 걸까? 네이마로 무빙 네이마로 바디페인팅? 벨토마 뭔데 이거? 아 못잡았다 못잡았다 못잡았다 아잡았다 뭐야 못내면 이거 뭔데 이거? 문데 <웃음> 이거? 뭐 뚫리는데? 이거 왜뚫리데 뭐야 <놀람> <놀람> 이이 네이마르! 네이마르! 인코스인코스 네이마르! 이인 아.. 이서 한명 제낍니다! 네이마르 선수, 전설이 따로 없어면 매트 어디서! 여기 사고 앞으로! 잡고! 아. 잡았다 이 녀석! <놀람> 네이마르잡작니 지금 네이마르인 줄 아네? <놀람> <놀람> 대장님, 대장님, 적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힌트를 받으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너 약했지. <웃음> 아니 근데 라미도 나를 봤대 세번은 힌트 좀 드릴까 없죠? 아니요 저한텐 시, 주지 마세요. 시, 저한텐 그럼 주지? 저한테만 주세요. 한 펜이한테 힌트를 주자면 너와 사랑하는 사람이 숨었던 곳에 그 주변에 내가 있어. 어? 한 펜이 힌트 드릴게요. 네. 방금 지나갔어요. 어 어? 야 어디야 한 펜아? 저 지금 이상한 이게 뭐야, 이 뭐야 무슨 <웃음> 관람차? 아, 비수이 여기 있구나. 비수리 찾음 비수리 찾음 비수리 찾음. 음. 비수리 내려가 비수리 내려가 비수리 내려가. 설마 이렇게슝 하고 안 내려왔나? 이 <웃음> 하고 안 내려온 거 <것> 같은데? 대박이네! 야 서울 <웃음> 야, 야, 야, 거 같냐? <웃음> 저거 봐 저거 봐 저, 저, 저거! 저거! <웃음> 야 이걸 또 페인트를 까네? 야비소리 야, 진짜 내버렸다, 내려갔어 비소리 진짜 내려갔다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생겨 이게 뭐 이게 뭐이이여여기요여기 여요 여요 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출동, 네이마르 출동, 네이마르 출동, 추진, 네이마르, 가져가죠, 네이마르, 출동. 네이마르 미친 듯이 발음, 네이마루, 네이마루, 네이마루, 네이마루, 네이마루 가까워진다, 네이마루, 네이마루, 네이마루, 네이마루, 네이마루 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우와 달라고이 야, 감정 잡았다. 야, 감정 실렸다 방금. 오, 야, 과몰입 미쳤다. 야, 머리 아 <웃음> <웃음> 와! 라미야. 네? 아, <웃음> 찾을게 <안쳐줄게? 웃음> 아, 찾아달라고. 아니, 힌트도 준다. 안찾아날거 같은데. 왜? 아 힌트 뭐 주고 싶으면 줘 보던가. 파란 놀이터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어 진짜로? 우지개 다리 쪽. 우지개 다리 쪽. <웃음> 어, 빨리 빨리. 아니야. 앞에 앞에. 어요 진짜 점점 사라지는데? 우리 뭐어 어? 건너간다. <웃음> <웃음> 어. 아 <웃음> 어? <웃음> 어, 거기서 행복해야 돼. 남민 <웃음> 님 진짜 좋은 동료였어. 고심니가찾아 달라고. 어 구름 탔다. 구름.